사들 <목소리도> <어후. 웃음> 어, 어. 어, <웃음> 어, <목소리도>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온것은요 여기 저 저, 처갓집 이 있죠, 경기도 화성 쪽인데요. 여기 조금 그 맛있는 홍어집이 있다라는 정보를 좀 들어가지고,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. 네. 자, 남도 연기, 는 어, 국내산 코스 어, 6만원짜리. 미인 해가지고, 어, 12만원에서 먹어볼 거고요. 막걸리도 하나 맛을 볼 겁니다. 어, 여기 또, 막걸리 어, 오차. 전그 남도 음식인데 병어 덕, 병어조림, 아. 아, 이 병어 덕병어젓이 덕자절이 아 조개 매운탕도 있고 메뉴가 군돋이, 어, 꽤, 꽤 되네요. 어. 있는... 자 홍어의 효능. 음, 아 홍어도 이제 지금 먹을 때쿨 타임이 좀찬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맛있게 예, 먹는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 대마 할머니 막걸리 영광. 예. 영광 막걸리인데, 어. 아네 그리고 야, 오늘, 오늘 때 마침 어, 애가 맛있는 게 어, 생애가 또 들어가지고 아코 그리고 무침, 아, 이거 제 홍어 저기 부속 내가 제 날개 요런 부위는 아니고 이거 생식기랑 이쪽 그 꼬리 쪽 있는 살이랑 여, 이것저것. 아, 닭김치 아주 그냥 아름답다, 모양도 아름답다, 아주. 아우 어, 지금, 빛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네. <목소리> 자. <목소리> 오, 맛있다. <목소리> 오, 되게 익숙한 맛인데? <목소리> 오, 너무 <웃음> 놀랬어, 오. 오. 아. 그럼 한번더 여쭤봐야겠다, 도전. 더 오. 막걸리,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 자, 먼저. 가장, 예, 네,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 편하신. 요거는, 예. 아. 무침 야. 무침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침 우침. 우침. 우죠 우침. 침 우침. 우침. 우침. 우침. 우 아유, 무침 딱 먹어보니까 음식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시죠. 아는 분이시네요. 사장님, 진짜. 아,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음식을 오래 하신 사장님이실 거고. 네. 무침 같은 경우는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한 느낌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안 들어가요. 근데 네. 미나리 시원함이랑 해가지고 적당한 그 달달한 맛 그리고 음.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는 이 칼칼함, 어. 무침에 들어가는 홍어 자체는 엄청난 강수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요거 아 진짜 저는 요거 혹시나 초보자분들 요거로 도전하는 거 진짜 엄청 추천하고 싶습니다. 아 무침에 진짜 표본이라고 어, 아니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. 음. 아, 어 막걸이도 좀 착해가고 좋네요. 미나리 하나 한번 먹어봐요, 그거 미나리. 그거는 부추 같은데? 미나리 이거. 부추? 음. 음, 맛있어요. 맛있어. 어. 음, 맛있어. 맛있... 이게 너무 매우면은. 음 이게 홍, 홍어 맛을 이거 좀 묻거든 맛다아 음. 우리 각시가 홍어 맛을 알면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할 맛인데 음. 음. 와. 아유, 음, 소, 음, 아. 유 그리고 예. 몸사람들사아좀좀 다. 아. 사랑해사랑이 아, 이거 생해. 소화합니다, 아 음, 미끄따, 어. 소좋단한어디좀자야건 <웃음> 음. 와,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맛을 드리기 시작하면요. 진짜 그 껌처럼 씹으면서 단물 빠는 것처럼 계속 씹게 됩니다. 음. 음. 아 <웃음> 아. 자, 소금만좀주실수금만좀주나요소금만좀 주실 수있나요 예? 소금만 아... 아... 아. 예. 아있 아가미. 살 이건 꼬리살. 나색깔영요하네요 그래서 또 한데 또 촬영하고 있고 또 고향 사둥이또 고향 분이시네요. <웃음> 아아아아이지자 <웃음> 이제 상암이 나왔습니다. 아. 야때까좀 보이시나요? <웃음> 오야 이쁘게 <웃음> 좀 해야 되는데. 아, 저 묵은지 보면 여러분들 요게 사만 묵은지는막 그렇게 너무 진하지 않고 요정도 예. 너무 양념이 진하면 홍어 맛을 조금 줄일수 있어가지고 예. 요정도가 가장 좀 적당합니다 음. 아이사뭐 음 숙성은 약숙성이에요, 약숙성. 차진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멜초로 나온 이 부속은 딱 삭힌 풍미가 딱좀 나고, 요거는 삭힌 풍미는 좀덜 나지만, 굉장히 차진식감이 있어요. 와우. 음 그리고 사장님 또 굉장히 또 여기 저 자부심이 많으세요. 아에서또 힘들어하고 있어요. 음. 자, 사과. 거 음. 음. 아, 시원한 맛, 확실히 이거 삼합 묵근지는 시원한 맛이 많은 김치. 음. 아. 맛있어. 맛있 홍어는, 그냥 저는 이제 뭐 삼합 같은 종류도 좀 굉장히 좀 강숙성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숙성 강도는 살짝 조금 제 개인 기호에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차진 식감도 좋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홍어는. 아. 홍어 업무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음. 얘 얘도 얘가 얘는 내가 아안어가지 아. 말씀드리는 순간 찜이 왔습니다. 아 찜아 찜은 뼈이뼈 이 뼈. 이 연골 뼈를 먹어야 돼. 와. <웃음> 찜 어마어마하네, 와. 안입 가득 넣었더니, 와. 어, 따갑다, 이번. 와.. 싸갑다 이반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집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 이게 근데 삼합으로 삼합이 은은한 숙성도에서 이렇게 딱 고소한 돼지고기랑 시원한 김치랑 딱 먹고나서 그다음 온찜은 레벨이 <웃음> 어느나더 레벨이에요. 아, 와, 굉장히 <웃음> 맛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음, 이 찜은 진정한 그 호호수 분들. 여러 어, 어. 제가 한입 가득 먹어서 좀 입이 아, 입 속이 좀 아픈데 조금 조금씩 조금씩. 이거 또오는 찜은 뼈랑 같이 해가지고 또 드시는 게 맛이 좋아요. 음음음 우와 는 지금 냄새만으로 기침하고 있나고 <웃음> 와찜 거의 역대급인데. 아, <웃음> 어 야, 진짜 찜 여기 역대급입니다. 어. 선수님이 아, <웃음> 아아거예어없먹으면찜 <웃음> 거의 그 역대급이야. 엄청 세다. 지금 찜을 먹고 나서 요 호, 호, 살을 먹었던 이게 살이 입이 중화가 되는 것 같아. 요그 정도로 있죠. 찜은 굉장히 강력합니다. 아. 와우 먹었어 군대 강의는 물한살이있어 어떻게 먹었지? 그 일을 하면서 거기 원래 일하던 군부가 열라섯사이었어 근데 놀라 근데 너희만를한 거야 근데 스물 한살이있 군대에 가서 내가 군대를 들이게 느요 근데 먹었으에 하나도 안먹 그랬어. 근데 그게 처음이야. 첫 경험이었어. 근데 갔. <웃음> 근데 군대 갔다고 오 나서 아 그랬 생각이 들. 나. <웃음> 생각이 <웃음> 그, 그 충격이 <웃음> <맞던> 충격도 <웃음> 안 했는데, 나쁜 충격도 아니었는데 <웃음> <맛있는데>, 나쁜 충격이었는데 어, 마시는 <맛있어? 웃음> 이게 중독성이 있어. 중독성이 있는 거야. 그분들 나중에 이거 처음에 너가 처음에 먹을 때는 힘든데 나중에 너 나중에 생각 난다. 우그 <웃음> 얘기를 나한테 <웃음> 들었어. <난 못했어. 웃음> 아, 절대 안날것 거야. 아. 내가 내가 처음 먹게. 네. 이제. 이서공제이나니다 한번 드셔 보세요. 바로 하나. 아입그나아어 아, <웃음> 어. 거 어, 거거먹 막걸리 막걸리. 네. 먹거이야 전화주신다 나 방금 뜨거워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 방정이지야사장님 동태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주시는데 홍어전이요 홍어전 <웃음> 자 그리고 애탕 <해탕>. <웃음> <오케이. 웃음> <웃음> 어우 오늘 허가 아프다 어혀가 아파요 이제 얼. 아우, 셜칼 칼칼 매콤해갖고 되게 맛있는데. 아우. 우사장님이 요거는 서비스로 토아 비빔밥을 주셨는데 토아가 뭐냐면 저희 고향 영암 이쪽에 가지고 새우, 되게 작은 새우가 있어요 그 거를 이제 젖을 담거든요. 그거 진짜 이 밥에 비벼 먹거나 아니면 그냥 밥에 그냥 반찬을 올려 먹거나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여기서 또이차가집 동네에서 우리 고향에 맞을또 보고 하네 또자 <웃음> 이게 새우라고 해가지고 큰 어떤 새우가 아니라 조금 음. 해요 네, 되게 아 <목소리도> 국물 살짝만 먹어볼래? 근데 조금 이거 매울 수도 있어요. <목소리도> 음, 이있 어, 거 탕은 또 먹을만해요? 음.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우리 사부인도 <웃음> 우리 사부인도 홍어에 점점 입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탕이 지금 맛을 살짝 맛을 보고 기해서 살짝 발을 담기기 시작했어요 아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좀 이게 시원해 어 음. 이게 탕을 끓이면 된장국 음. 유니크한 맛이야 그러니까 어. 어우, 탕에맛들렸어요 <웃음> 어우, 탕 진짜 맛있다. 아이고. 아. 땀나는거보일러나 모르겠네. 와우. 아, <웃음> 어? <웃음> 조금만. <야>. 나는... <웃음> 아우 안녕 야아이자 맡깁니다. 남은거 다 먹고싶네 배가 부르다 이제 <웃음> 아여러분 진짜 간만에 또 홍어 맛있게 한번 잘 즐겨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집은 홍린이부터 네. 저한테 홍기꾼 레벨까지 해가지고 아까 홍린이 시작단계 분들은 사막 이런거를 해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고 홍어 좀 드셔보셨다 하시는 분들 찜. <웃음> 아, 찜. 그리고 여기 전. 요런 거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. 그리고 이 애탕 같은 경우는 홍어를 전혀 이제 입에 못 대는 우리 또 와이프도 맛있다고 잘 먹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시원하면서. 목포나 나주까지 가가지고 홍어를 좀 접하기 힘드신 이쪽 경기도 지역 사시는 분들 진짜 제가 추천할 만한 집이라고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자, 바이바이. 자, 남은 거는 집에 갖고 가서 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